미군 개수와 도함수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여덟 글자 중에 아는 글자는 와... <웃음> 그리고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미분계수도 배울 거고 도함수도 배울 거라는 얘기. 근데 미분계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함수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계수라는 건 알고, 함수라는 건 알겠지. 계수는 뭐야? 숫자야. 도함수는 뭐야? 함수는 함수인 거야.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선 첫 번째 개념이 필요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자,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축이 지나합니다요점 a, 요점 b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네. 그럼 요점 a, 요점 b라고 할때 a 점의 좌표는 a, fa죠. 네. 여기 b 점의 좌표는 b, fb가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란? 이런 거야. 음,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습니까? 그래서 이요 기간분에 이변환량 요 B-A 분에 FB-FA 뭐랑 같아? 그렇지. A점과 B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지. 무엇의 기울기? 어, 직선의 기울기와 네. 평균 변화율은 같은 말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네. 밑에 써드리겠습니다. 얘가 같은 말이 뭐라고? 직선의, 어. 직선의 기울기. 어 잠깐만, 내가 막 엄청난 메모할 필요 없어. 어 왜냐면 우리는 수학일에 체력을 몰빵해야 돼. 오케이? 네. 수학이는 지금 너희의 체력을 뺏으면 안 돼. 그냥 즐겨. 너 어떻게 구해? b 마이너스 a 분의 f b 마이너스 f a. 괜찮으세요?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이거 뭐 이해 못 하시면 이건 진짜 병원 가셔야 될것 같죠? 자 우리는 요요 요 양을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합시다. 어? 그럼 요것도 y의 변화량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점의 좌표를 바꿨으면 얘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도쓸수 있겠죠. 그럼 얘의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분모가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괜찮으십니까? 어 힘든 표현 아닙니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이런 거야. 근영이라는 친구가, 어, 현서라는 친구가 이 학원에 왔는데 1월달에 왔을 때 수학 점수가 3점이었어. 근데 어, 5월달에 채점을 했더니 5월달에 점수가 93점이야. 그럼 4개월만에 90점이 올랐잖아. 그럼 평균적으로 한달마다 22.5점이 올랐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꾸준히 그렇게 올랐다는 거지. 직선처럼 일정하게 올랐다고 라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를 수 있잖아. 계속 3점, 3점, 3점이다가 4월달 말에 갑자기 95점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순간에 얼만큼 변했는지가 오케이? 그 순간에, 요 순간에 얼만큼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요 B점을 점점 변점 이쪽으로 보내보려요요 B를, B를 A에 계속 보내보자고. 그럼 B가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되겠지. B가 여기로 왔을 때는 점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없이 가까이 가면 요렇게 스쳐 지나가겠지. 그래서 내한테 궁금한 게 뭐라고? 그 순간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라고. 순간의 변화량. 무엇이 변화량?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자, 순간 변화율이란 자, 그럼 보자. 리미트를 사용해보자. b를 어디로 보낸다고?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거야. b-a 분의 fb-f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썼더니 뭐야? 순간 변화율이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네. 자, 다른 표현으로 써보자. 얘가 이로 간다는 건 델타 x가 뭐에 가까워지는 거죠?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델타 x 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순간에 접하게 되는 직선의 기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집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 녀석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게 정입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즉,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 녀석을 뭐라고 쓴다? f'a라고 쓴다. f'a의 탄생이 f 프라임의 비기닝 미분 비기닝 오케이 <웃음> 이터널스 okay? 원 뛰는 것처고자 근데 여기 있는 식들 되게 깔끔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식을 이제 바꾸기 시작해 여기 있는 b 대신에 이 미의 x 라고 가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b 대신 x 를 사용한 새로운 식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가 a 로갈때 x 마이너스 a 분의 f x 마이너스 f a야 이게 뭐야 f 프라임 a i 가 됐어?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델타 X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사용할 건데 X는 좀 그렇고 뭘 사용할 거냐면 H라는 문자를 사용할 거야. 분모는 뭐야? H F에 A 플러스 H F A 이 녀석도 F 프라임 A야.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입니다. 자 근데 구조를 잘 보세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녀석은 뒤에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세모가 역삼각형으로 갈때 세모 빼기 역삼각형분에 F세모 빼기 F역삼각형이 F'역삼각형이야. 프라임 오케이? 이 형태가 안되면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H고 여기가 H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마다 이 식을 계속 써야 되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면 x 대신 a 여기, 여기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 궁금하면 x 대신 c 할 때마다 계속 구해야 되는 거야. 네. 어? 그게 귀찮아서 나중에 도함수를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자,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f2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xx, X, 얘 x돼야지. 2, e, 2, e, 2돼야지. E 분모가 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곱해진 꼴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 f'2 얘는 x가 2니까 얼마로 돼? 4분의 1. 4분의 1 즉, 이 값은 뭐다? 4분의 1 f'2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야, 리미트 x가 2로가 차라 x-2분의 f의 x제곱-f4 마이너스 F4. 얘가 나면, 에안 들지? 근데 우리 fx 안에 있는 걸 함부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게. x가 2로 한다는 건 x 제곱은 4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여기 x 4가 왔으면 좋겠잖아. x 제곱 4. 그러면 뭘로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리미트 세모가 역세모로 갈때 세모 빼기 역세모 이거잖아. 얘 결국은 뭐야? f' 4야. 그럼 f' 4. 얘는 x가 2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은 4겠지. 4 f 프라임 4야.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 녀석도 모양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분모 얼마? 2 h f에 3 플러스 5 h 마이너스 f 3. 어쨌든 여기가 3 3이니까 f 프라임 3과 관련이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5니까 5가 돼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5를 줄게. 그럼 저 5를 없애려면 여기에 5를 줘야 되고. 여기 있던 2가 와야 되는데 여기 2가 오겠지 얘가 f'3인데 뭐가 곱해졌어? 2분의 5. 자, 2분의 5가 곱해졌는데 곱해놓고 봤더니 결국은 h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5였네? 오케이? 얘는 h 앞에 숫자를 그냥 쓰면 되겠지? 배웠으면 느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 7H분의 F에 2-3H-F2 이건 어떻게 쓸까 그러면 뭐랑 같은 거예요? F'2일 텐데 H 앞에 숫자가 7분의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지금은 보고 느끼세요 왜냐면 이것조차 못하면 뒷페이지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정리가 될 거고 저한풀 지워볼게 아 지워? 그냥 놔둬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kh분의 f의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qh 아우 개 드럽다 그치 표정이 안 좋아 자, 얘는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로가난다 쉽게 해줄게, 나 믿어. kh분의 f에 a 플러스 ph 써도 되지? 그럼 마이너스 나눠서 kh분의 f에 a 플러스 qh 가능하지? 자, 근데 원래, 원래, 원래 이 녀석 모습 보고 싶으면 뒤에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써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FA 써줘도 시기 변화가 없지. 빼기니까. 네. 그럼 이쪽 거 어떻게 쓰기로 했어? F'A인데 H 앞에 숫자 쓰기로 했지. 네. K분의 P 빼기가 있고요. 얘도 F'A인데 프라임 뭐 써주기로 했어. H 앞에 숫자 쓰기로 했잖아. 네. K분의 Q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 갖다 써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K분의 네. P-Q F'A제 프라임 네. 나는 단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아. F'A와 관련되어 있고, H 앞에 숫자들만 쓸 거야. K분의 P, Q인데, 마이너스잖아. K분의 P, 마이너스 Q. 괜찮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돼. 아, 지금, 오늘은 요 정도만 보고, 나중에 요 단어 보면, 이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지민아가 또 쉽게 해놓겠구나. 아, 믿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은 해요? 이게, 여느 특별한 실수랑 다르게 하루 텀이 있어서, 그게 힘들지 않게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따라잡긴 좀 힘들지. 일단 주된 건 뭐냐면, 삼각함수에 집중하고 있어. 자, 넘겨보시면 22페이지에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있죠. 증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아까 대사라고 말했다. X의 증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의 증분분에 Y의 증분이라는 얘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미분 그 여러가지 표현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x의 증가량 x 증분 분의 y 증분이지 그러니까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지 이거에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dx 분의 dy dy dx 이렇게 표현하거든 저게 y를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태 그럼 보시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다 해드린 얘기고요, 결국은. 밑에 미분계수의 정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 하나를 더 꺼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형태변화니까 지워볼게요. 결국은 내가 뭐가 f'a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a로 할때 x-a 분의 fx-fa라고 했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촥 x 마 a 분의 fx 마이너 fa가 f'a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자. 분모가 어디에 수렴해? 0.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f'a라는 미분계수라 했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어떤 숫자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값을 갖는다. 수렴한다는 뜻이잖아 얘가.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분자도 어디 수렴해야 합니까?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이 말은 x가 a로 갈때 fx-fa가 얼마나 뜻? 0이지. 근데 fa는 극한의 영향을 일단 안 받지. 그러까 이항해도 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Okay. 자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된다라는 말은 그 순간에 얘는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미분계수라는 것도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가 있고 우미분계수가 있을 거라고. 좌극한 극한처럼. 왼쪽에서 다가올 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이게 성립한 거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미분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다 진미나 가라사대 공부는? 계속한다 하면? 다 뭐야? 명제네 그럼 이 명제에 무엇도 참여? 대우 만들어 연속이 아니면 즉불연속이면 그 불연속인 점에서지 불연속이면 그 점에서는 미분이 그렇지. 미분 불가능이다 맞지? 그러면 미분이란 말과 연속이란 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제 역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까에 대한 말이 나오겠지 그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어떠면?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이야 네. 미분이 무조건 되나 안 되나 이 관계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일반적으로 미분이 되냐고 라 물어보는데 자 타락 타락 Y는 절대값 X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보자 X축 Y축 이 함수 괜찮아? 네. 그럼 이 X는 0에서 되는지 보고 싶은 거야 연속이죠? 끊어진 적 없죠? 연속이에요. 자, 미분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fx라는 함수는 차라락 x거나 마이너스 x인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미분계에서 정의 갖고 올게.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플러스일 때는 x 0분의 fx f0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분의, 이거 뭐야? 0보다 큰 거잖아. X 갖고 오니까 얼마? 1이지. 근데,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일 때는 x 0분의 FX 갖고 올 건데, 분모는 X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다르지. 음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0에서의 극한값이 없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해봐. 접선의 기울기. 1이야. 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니까 요 순간에 바로 직전에 1과 마이너스 1로 오기 때문에 극한값은 없는 거야. 무슨 극한값이. 미분계수의 극한값이 없는 거야. 이 함수의 극한값이 아니라. 이해돼? 네. 그러면 요런점요런점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 다른 점들은 연속이어서 미분이 다 되지만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첨점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점? 첨점 첨점이라고 부를 거야. 이 첨점은 다른 말로 무슨 점이야? 글씨도 뾰족하게 썼잖아. 뾰족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미분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해 근데 이게 각지게 이어지는게 아니라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섞었어. 여기까지는 2차인데 여기서부터 1차야. 근데 여기서 비분 가능하대. 그 말은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지란 얘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되십니까? 되시, 괜찮습니까? 그럼 언제 도대체 첨점이 언제 생길까? 보통 절대 값을 씌우거나 절대 값을 씌웠다는 건 구간이 나뉘지는 함수지. 구간이 나뉘어졌으면 의심해봐야 돼. 오케이? 괜찮으십니까? 근데... 야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넘겨 보시면 미분계수의 활용에 대한 2 4페이지도 말씀을 드렸고 괜찮으세요? 네. 25페이지 함수 방정식은 이건 학교 숙 학교 시험 볼때 세팅해 드릴 거예요. 네.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란 말은 그 다음 장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 시부라 <웃음> 저쪽에 나오려나 앞에 미분 가는 거 연속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다 여기 저기 뒤에 있네 33쪽에 있네 32, 33쪽에 존재하네요 그쵸 자 그럼 개념 내용 어디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다 따라 해주시면 돼요 네. 1번 뭐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변화를 구하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 1까지 변할 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평균변화율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1 1 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3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평균변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아, 그렇습니다 이거 잘 먹고 있어요? 1일 때. 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틀렸어? 어. 여기 맞잖아! <웃음> <웃음> 아니, 더하기도 잘 못해. <웃음> 자, 어, 나중에 할 텐데, 이함수가 있어. 요점과 요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끔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곳은 어딜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 잘봐 무슨 말을 했어? 이참수 위에 임의의두 점을 지나는 이두 점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두 평균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을 직선의 기울기겠지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요 포인트는 어딜까? 라는 건데 항상 잘 명심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의 좌표의 전략. 왜인지 생각해봐. 이 직선과 이,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났어. 만났어. 그러면 이걸 틀어서 둘을 연립해보면 이런 함수 관계가 생기겠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y는 ax하고 p l u b, 얘는 mx. 연립한 식을 보면 이렇게 생기겠지. 맞나요? 연립탄식을 보면 그럼 얘하고 같아지는 건맨 밑에 플랫한 부분이겠네요. 그게 언제야? 축일 때지. 그러니까 이게 돼. 이차함수 위에 a, fa, b, fb 즉 b-a 분의 fb-fa와 같아지는 요점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이 c값은 이차함수에서는 항상 a, b의 중점이다. 이거는 5번.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풀면 되고요 5번 말고요 5번은 풀지 마세요 복잡해요 5번은 뭐 나중에 푸세요 6번 볼게요 6번 말고 7번 볼게요 fx 뭐야? x 플러스 2 x는 1에서의 뭘 구하래? 미분계수 x는 1이니까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1로 보내야 돼 뭐야? x-1분의 fx-f1 약분되네? x-1로 됐어? 그럼 나는 이 함수에 x는 5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리 i 트 i t x가 어디로 가? x-5분의 fx-f5 약분되네? 그렇지? 그것도 얼마야? 1. x가 999999일 때도 이렇게 구해야 되지.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귀찮아서 그다음 단계에 도함수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귀찮음을 느껴 봐야 되니까 26쪽에 1 2 3 4 6 7 8번 푸세요귀찮음을 느끼지 않으면 저걸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몰라요. 계산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 누가 수학하는 사람들. 아, 그리고 미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미분 관계식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정립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뉴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라이프니츠야. 이 둘은 라이벌이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뉴턴에 상대가 되지 못했어, 라이프니츠는. 들어봤지, 라이프니츠. 네. 라이프니츠라 사람은 그 영국에 살고 있는 뉴턴한테 상대가 되지 못했어. 뉴턴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 거야. 희대의 천재가 둘인 거야. 라이프니츠도 엄청난 천재인데 얘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하면 뉴턴이 한 발짝 더 먼저. 얘가 뭔가를 연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얘가 뉴턴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딱 발표해. 이래, 이래, 이래, 이러면서. 그걸 딱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미분에 대해서 라이프니치가 먼저 발표를 했어.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밝혀졌어. 뉴턴이 연구하던 자료들이 그리고 연구 결과가 라이프니치의 발표보다 더 먼저 나왔다. 그니까 이런, 혹자 이런 말을 해. 뉴턴이 이건 봐줬다. 라이프니츠한테 양보했다는 라 말도 있고 뉴턴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 일화가 있다 그랬잖아. 어 저녁 약속이 있는 거야. 자기네 집에서 훈제 칠면조를먹게요 그래서 차려놓고 있길래 나 잠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길래 오늘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뭐야? 약속 있는 거 잊었어? 아 그래? 그럼 아직 안 왔지? 나 잠깐 바람을 쐬고 올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온 거야. 칠면조가 이렇게 다 먹고 엎드래 그래서 아 같이 먹었지? 이럴 정도의 닭대가이라는그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대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나중에 나왔다라는 말도 있어 그래서 이 미분이 뉴턴에게 밝혀졌느냐 라이프니츠에 밝혀졌느냐 이런 건뭐 안되지만 사실 그때라고 보면 되는 거야 사실 피타고라스랑 비교를 보면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죠 뉴턴 언제야? 근대야,근데 근대.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물리학,현대물리학의 이거였잖아 그당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된 기술인 거지 자, 미분은 계속 뭔가를 촘촘하게 이걸 계속 줄여나가는 개념이야 오케이. 미분이 점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세한 하할때그 밑자를 사용하는 거고 미분의 반대기념인 적분은 이걸 계속 쌓아가는 개념이라고 보런데이 엄청나게 얇은 것들을 계속 쌓아나고 뭔가 두께가 생기겠지 이런 개념이야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이 궁금증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보이는 거야 야. 그럼 이 F'A를 구하는 방법으로 Fx를 가지고 얘를 F'X라는 어떤 함수로 바꾼 다음에 여기 X 대신 A를 대입하면 X가 A일 때 따로 B일 때 따로 C일 때 따로를 각각각 구할 필요 없이 얘를 구해놓고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으면 좀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게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잖아. 자, 잘 봐. 그 x가 역시나 x로 가긴 할 건데 노란 x로 가보자. 색깔로 부분을 좀해볼게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분모 뭐가 돼? 하얀 x 마이너스 노란 x지. 분해 f 하얀 x 마이너스 f 노란 x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 라임 노란 X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X에다가 A를 대입해 주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 그러면 아까 봤던 아까 봤던 예를 들면 F x가 X 제곱이라는 함수다 이때 X는 그냥 구해봐라 F 프라임 1도 구해보고 F 프라임 2도 구해볼래? 라고 했어 그럼 원래는 X 1분의 X 제곱 1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리미트 X가 노란 X로 갈때 X- 노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노란 X의 제곱이겠지? 그럼 위에 거는 X 플러스 노란 X로 인수분해가 되며 약분되어 하얀 X자리에 노란 X를 대입하면 뭐가 돼? 이 노란 X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프라임 한다면 색깔만 다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f'이는 프라임 얼마야? 2 f'이는 프라임 얼마야? 4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거, 이 함수를 fx의 도함수라는 거야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그 순간에 변화율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해서 만들었다고 했지 근데 이걸 구할 때마다, 그 점이 변할 때마다 계속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특정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놓고 그 점을 집어넣는 방법을 택해버리는 거야 여기는 지금 색깔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T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가 T로 바뀔 것이고 T고, T, T, 괜찮습니까? 밑에 걸로 해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A 대신 X를 집어넣어서 식을 세워서 풀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도함수는 매번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 그게 고민인 거지. 자 그래서 도함수를 매번 이렇게 만들지 않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낸 게 미분법이야. 알겠어? 자 지금부터 너희는 내 말만 잘 따르면 모든 식을 미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야. 1초 안에 모든 식을 미분한다. 알겠어? 당식만당식만자 한번 해보자. 하나씩 증명을 해줄 거예요. 하나씩 증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 좀 적어 볼게요. 미분 계수는 뭐야? x n a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f 프라임 a겠지. 그 그러니까 미분 계수는 f 프라임 a야. 도함수는 f 프라임 x야. 미분 계수는 숫자야. 도함수는 함수. 오케이. 네. 정신 잘 차려야 돼.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총 4차시 동안 미분을 통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만날 거야. 그게 끝나고 또 다시 4차시 동안 적분 거꾸로의 과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 보고 f(x) 유치하고 f(x) 보고 도함수 f'(x) 유치하고 f'(x) 그래프를 그려서 f(x) 그래프를 유도해야되고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f'(x)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구할까? 오케이. 1 번.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자, 미분법이라고 해서 원법. 한 번만 들어보면 까먹지 않아. 절대로. 까먹지 않 쓰는 건 되게 복잡하거든. 나 믿어. 책 때문에 좀 복잡하게 쓰는 것뿐이야. 1. y는 xn제곱을 미분해보자. 그러니까 n 은 어떤 숫자인 거지. 자연수인 뭐야. 뭐 2분의 1제는 말고 그냥 자연수인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해보자고. 리미트. 미에서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t가 x로 가는 거지. t 마이 네. 네. x 스 x 분의 t의 n x 곱0이너스 x n 제 x 이지 오케이? 자, 9거 하나는 적어놓으세요. 자, 어떻 x 만들지 9 0 a 는0 x90 x 0 x 는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 9 n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90 x 9 맞지? 네. 자, 미안해. 이렇게 한번 보자. 아, 어, 그래, 그래. xn제곱 마이너스 a n제곱 쓸게 얘는 x 마이너스 a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xn 마이너스 1제곱까지 이그래그 네. 곱해서 얘 나왔지? 네. 그럼 얘가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a xn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이걸 없애야지. 없어져야 되 거잖아. 그럼 얘랑 곱해져야 되니까. 플러스 a xn 마이너스 2제곱이지. 얘랑 곱해져서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얘가 없어졌어. 근데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a제곱 xn-2 제곱이 나온 거잖아? 그럼 얘랑 곱해져서 얘가 없어지려면 a제곱 xn-3제곱이겠지? 잘 보면 a는 하나씩 늘고 x는 한 개씩 줄어. 그럼 거꾸로 쭉쭉쭉 와서 맨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 a의 n-1제곱으로 끝나야겠지? 괜찮니? <웃음> 그럼 이 녀석은 리미터 t가 x로 갈때 분모 뭐야? 얘도 t-x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t의 n-1제곱 플러스 x t의 n-2제곱 플러스 x tx제곱 t의 n-3제곱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x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고 t 대신 x 넣을 거예요. t 대신 x 넣으면 x의 n-1제곱 x의 n-1제곱 x 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몇 개일까요? 세 봅시다. 요 앞이, a 의뭐 이렇게 불러야 돼, X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1제곱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N-1개인데, 얘까지 N개지. 그럼 요게 N개 있겠지. 누가? x 의 N-1제곱이 N개 있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y' 이라고 됐습니까? 미분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쉽게 너희 들은 적 있어. x 4제곱이야. 네 어떻게 해? 얘 어. 앞으로 보내고 한 차수 내려. 미분은 차수가 내려간다. 미분은 차수가 어떻 된다? 내려. 내려간다. 한 차수 내려가되 차수는 앞에 곱해진다. 한 차수 내려간네 차수는 앞에 곱해진다. 오케이? x 4제곱 네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4x 3개입니다. 괜찮아? 됐어? 두 번째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야 두 번째 보세요 y는 kfx를 미분하는 거야 뭔가 함수에 숫자가 곱해진 거지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야 또서브는 거야 리미트 왜? t가 x로 갈때 t-x분의 kftg-kfg x K 묶고 나가지 근데 얘는 결국 뭐야 Y 프라임은 K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F 프라임 X 이렇게 붙지 상수는 건들지 마라 오케이? 그러면은 3X 4제곱 2분하자 상수잖아? 앞으로 나오면서 얘랑 곱해지겠지 얼마야? 12X. 12X 3제곱 되겠지 한 가지 건너뛰어 그 다음에 나는 증명을 해주고 외우라고 할 건데 여기 있는 거 이대로 안 외워도 좋아 어. 세번째 y는 fx 더하기 빼기 gx 얘를 미분할 거야 네. 자이 함수를 나는 새롭게 hx라고 명명해도상관은 없는데 자 보자 어떻게 되나 리미트 t 가 x로 가겠지 분모에 t x 분에 fxft지 ft 플러스로 먼저 할게. gt fx gx지. 오케이. 네. 이거 나눠 쓸수 있지. ft fx 플러스 gt gx 나눠 쓸수 있겠지. 밑에 분명히 t x 들어가지. t 마이너스 x 들어. 얘 뭐야?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얘는 미분하면 y 프라임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묶어서 여기 다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도 그냥 마이너스 지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의미하냐? 보세요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미분하는 겁니다 아까 저 1번은 요걸 미분하는 걸 배운 거고요 2번은 상수가 곱해진 걸 미분하는 걸 배운 겁니다 3번은 어떤 함수와 또 다른 함수가 더해진 걸미우라는걸 배우는 겁니다. 구 9분 하지 말라고요. 샷수 내리세요. X 제곱이고 앞에 곱해지니까 12이 새끼도 마찬가지지. X 앞에 곱해지면 4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냥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하면 됩니다. 4번 Y는 C 뭐야 이거? 네 상수입니다. 상수면 Ft도 C고 Gx, f x C지 네. 그냥 0이야 Y'은 뭐가 된다? 상수기분하면0 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fx가 2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야 네. f'x 미분 네. 출동 가자! 네. 6x제곱 12x 됐어요? 됐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상식과 좀 벗어난 녀석이 5번에 등장합니다. 곱해진 법자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 그냥 우리 미분하면 되는 거였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분하면 예미분하고 예미분하고 곱하고 싶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f(x), g(x) 마이너스 f(t), g(t) 이렇게 와야 되지? 밑에 t 마이너스 x 를 표와야 되겠지? 오케이? 뭐가 안돼? 이 상태로는 뭘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t), g(t) 뒤에 마이너스 f(t), g(x)를 빼. 뺀 만큼 돌려줄게. ft, gx 뒤에는 마이너스, fx, gx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얘네들 뭘로 묶여요? Ft. ft로 묶이고, 뒤에 뭐야 gt 마이너스, g x 의 분모 뭐 있겠어, 당연히? -X. 더하기, 얘네들 뭘로 묶여요? gx로 묶인 상태에서, 뒤에다 묶을게. Ft-fx의 분모 뭐 있어요? T-x T-x의 여기 Gx 이렇게 붙여있죠 이미트 T가 x로 갈 거니까 어차피 x가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돼요? G'XG 얘는? F'XG GXG 자, 순서 바꿔 쓸게요 순서 바꿔 쓸게요 Y'은 따라 하세요 곱미분은? 곱미분이야 곱의 미분은 앞에거 미분 뒤에거 유지 더하기. 더하기 앞에 꺼 유지. 유지 뒤에 꺼 미분. 미분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5번의 예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특성상 합성함수 미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 그 완전제곱골로 되어 있는 식은 전개 후 미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6이 있어 얘는 전개하면 분명히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0이잖아 자, 얘를 미분하면 못해야 뭐돼 2X 플러스 11이지 자 미분은 이제는 그러니까 미분해서 식을 써내는 것까지는 그 어떤 계산보다 빨라야 돼 구구단 만큼보다 빨라야 돼 그런 속도 되지 않겠어? 네. 충분히 그 정도 속도 나올 거란 말이야 계속 오늘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낯서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그럼 얘도 미분을 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 이건 곱미분이지. 곱미분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유지 X 플러스 U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1 맞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곱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건 전개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곱미분을 시행해야 돼. 네. 알겠어? 예를 들면 X4제곱을 이렇게 보는 새끼는 없겠지, 이 새끼. <웃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해도 결과는 똑같다. 4X4제곱. 우와, 선생님, 결과가 똑같아요. 당연하지. 어떻게 미분하든 결과는 똑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어서 진 다른 함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도 함수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지금 책을 보면 28페이지에 책을 보면 6번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3개가 곱혀져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거 미분 2개 유지. 가운데 미분 2개 유지. 맨 끝에 미분 2개 유지. 똑같이 하면 돼. 됐습니까? 그 오른쪽에 나와있는 29페이지 증명을 제가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도 증명 과정을 낸 적은 없고. 네, 미분은 미분으로서의 그러니까 충실하게 계산의 역할을데요 이 뒷페이지, 이제, 미분의 활용부터가 써먹는 거죠. 미분의 활용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 미분 방법 자체가 매끄럽게 그냥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의상 한 놈을 더 드릴게요. 편의상 한 놈을 더 드리는데, 책에는 없는, 체계 6번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끼리 6번. 6번을 준비합니다. y는 f의 gx. 사실 이건 이과거거든요 그래서 드릴게요 이건 증명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과식 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Y 프라임은 그대로 더 겉에 미분하고 그대로 안에거유지해놓 그냥 놔또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걸 미분해서 곱해주는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 더 묻을거야 잘봐 2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2X 플러스 1의 제곱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빈과에서는. 이걸 미분하거나 전개한 얘를 미분해야 하거든. 자 우리 미분의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얘 미분하면 얼마야? 3x 플러스 4. 그럼 얘 미분하면 앞에거 미분 뒤에거 유지 앞에거 유지 뒤에거 미분이니까 4x 플러스 2 더하기 4x 플러스 2로 결과 똑같지. 그럼 저 녀석은 그냥 네. 원래대로 미분 하는 거야. 앞에 가냥 튀어나오지. 2에 2x 플러스 이게 뭐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안에 있는 얘를 미분해서 곱해 주야고지 그래야 8x 플러스 4장. 네. 저합성 함수 미분까지 좀 가지고 계시면 네. 문과 생활 하시는 동안, 수학 1, 2 하시는 동안 미분에는 마킹이 없을 겁니다. 네. 오케이?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뒷장 넘기시면 하래요 30페이지 하세요 계정명 <웃음> 확인학습 정도는 이제 도안수로 오른 것은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어. 9번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그지? 렇 그럼,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을 해봅시다.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첨점 어떤 점에서? 뾰족점에서 자, 그러면 33페이지 그림을 봅니다. 33페이지의 그림에 제가 오른쪽에 그릴게요. 이쪽에다 그려주자고요, 여기. 뚜두다라딴 딴, 다딴 딴. 샥 샤, 샤, 샤, 퉁, 퉁, 샤랄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부드럽게 그렸잖아요. 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부드럽습니까? 거친 남자의 표현 아니. 다 그냥 매끄럽게 그렸잖아요. 미분 다 돼요. 여기 돼, 안 네. 돼. 안 돼요. 이유 뭐야? 네. 청점. 네. 또 언제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네.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 어디? 여기. 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 외에 청점 없죠. 네.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건 언제입니까? A, B, C, 세개예요 접선이 수직인 점 지금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올라갔지? 네. 이렇게 올라간 거. 오케이? 얘도 미분 안 됩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동안이 X는 K거든? Y가 없어. Y가 없어. 아예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준 것뿐이야 교육과정상 우리는 얘를 제외하고 뾰족점과 불연속에서만 미분이안 된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이거 X축의 수직인에는 미분이안 된다 저건, 함, 저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수가 없지 여기서 접선이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접선이 수직이라는 게 사실 이거거든. 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매끄럽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접선이 수직인 거. 얘 자체는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거 따지진 않는 거지만, 여기서 굳이 얘기를 했으니,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였지, 아까? 순간 면을.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자 fx인데 얘가 x 제곱이야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을 구해주세요 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고 1 집어넣으니까 얼마? 2 맞지? 2. 그럼 한 발짝 더 가볼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1에서 1,1을 지나잖아요 얘가 2. 1 1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요 2. y는 2x 마이너스 1이 얘와 여기서 접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죠. 다음 시간에 키포인트야.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내일 오전에 할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정도만 할 건데, 이 뒤에 문제들을 더 만날 건데, 이 다음에 할 얘기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할 얘기들이 접선, 그 그러니까 도항수의 활용이야. 도항수의 활용은 크게 나는 네 가지로 구분짓거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방금 전에 나왔지? 그 다음 그래프 개형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생각 한번 해봐 잘봐잘봐 잘 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접선 다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 다 양수지 접선의 기울기 다시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는 감소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는 증가해 접선의 기울기 F'X가 증가면 하 그니까, 러 f'x 0보다 크면 fx는 증가야. 그니까, 러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fx를 유추해서 그림 그리는 게 함수의 그래프. 그 함수의 그래프 다음에 방정식과 부정식에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그 다음이 이제 속도와 가속도라는 이제 새로운 게. 지금까지 속력만 하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는 달라. 속력은 스칼라의 개념이고 속도는 벡터의 개념이야.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 그냥 양만 존재해, 벡터는 방향도 존재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 운동장을 한 바퀴 뛸 때의 속력은 400m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걸렸어, 그럼 1분당 400을 뛴 거니까 분속 400이지 이건 속력이야 운동장을 한 바퀴 뛰어서 제자리로 돌아왔어 속도는 제로야 위치의 변화라면 따지는 거야 운동장을 한 바퀴 뛰어서 내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치가 변했어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라는 거는 플러스 속도가 있고 마이너스 속도가 있는 거야. 플러스 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속도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장을 뛸 때는 양의 방향으로 뛰다가 음의 방향으로 뛰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온 거잖아. 그렇지 사전 올라갈 때도 양의 방향으로 올라갈 때 속도가 있고 내려올 때 속도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속도의 개념에서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럼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도 배우되다고그지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예 가속도가 증가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 이제 물리 시간에 했던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그걸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간단한 생각들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적분을 하게 되는 거야.